X의 제곱은 A인데, 이때 X의 제곱에는 양, 양수와 네. 음수가 있고, 네. X는 A의 제곱근이고, 네. X, X는 A, X는 A의 제곱근이고, X의 제곱은 A가 돼요. 아, 네. 음. 아,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주셨군요 음. 네네네. 음. 네. 어, 그런 다음에, 네. 어, 뭐뭐의 제곱근이라 할 때, 만약에 x의 제곱이 4일 때, 4의 제곱근 할 때는, 네.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음수 제곱근이 다 되니까, 뿔마, 뿔마루트 4가 되었대, 아, 네. 이, 기호, 이 기호를, 이 기호를 근호라고 부르고 이거를 네. 루트 A 또는 제곱근 A라고 불러요 아, 근데 여기 앞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